에디중지 산책 갈까요? 네! 예! <목소리> 좀 관심 없었네? 어우, 이쁘다. 중지 이쁘다. 그치? 진짜 미남 같다, 미남. 애지 중지 산책 갈까요? 애지 중지 산책. 애지 중지 산책. 이거 한번 해야지. 한번해야애지한번 해야지. 애지도 한번 해야지. 중지야 산책 가자. 중지야 산책, 아빠 지금 중지 꼬리에 테이프 응. 붙은 거야. 어머. 에지할일로지할지할 일로와! 일로. 쟤 중지 꼬리에...아니야? 꼬리에 일로. 붙었어 랄이프할이 할랄 할랄 할랄 할랄 할지 할랄 할랄 할랄 할랄 할랄 할랄 할지도 가자 산책가자 랄지랄지손손중지랄자랄 할랄 가자! 할랄 할랄 할랄 할 나도 갈까? 가자 가자 애지 언니 갈까? 언니 집과 애지 언니도 갈까? 산책? 애지야 어? 애지 언니 갈까? 언니도 갈까? 쟤네 문나미 열었다 두고 가는지 보게 애중아 언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언니 쉬어 누나 데려 가야 돼 중지야? 아 가는 거야? 중지 중지 중지 중지야 누나 데리고 가야지 중지야 지 가자 애지야 언니 애지야! 애지! 엄 엄마, 엄마 뛰어서 간거 봤어?